저 아저씨는 왜 물개가 되었을까? 사고가 난 날은 비가 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. 그날은 사장님의 은혜로 1시간 일찍 퇴근했습니다. 마침 프로젝트 업무를 12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. 일찍 퇴근한 김에 근처 스터디 카페에 가서 일이나 할까 하고 근처 마트에서 살 것도 사고 움직였습니다. 그리고 스터디 카페 건물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 계단 맨 윗칸에서 그만 빗물에 발이 미끄러졌지 뭡니까. 가방이 무거워서 뒤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지요. 그래서 몸을 180도 반대로 틀었습니다. 그리고 냅다 바닥으로 뛰었습니다. 그래봐야 높이는 2 m 정도라고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이 무게를 간과했죠. 휴대용 모니터의 패드에 노트북까지 들어있어서 약 10kg이 넘는 무게였죠. 뛰어내린 이후의 착지는 완벽하게 했으나 아쉽게도 양쪽 뒤꿈치가 개박살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저는 3개월 물개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. 선생님들은 비오는 날 조심하시고 계단 조심하세요. 다들 아프지 말고 항상 도심도심 뚱심뚱심